불타는 트롯맨 예고입니다. MBN 불타는 트롯맨 7회에서는 중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본선 3차 경합을 벌이는데요. 트롯 최고의 디너쇼 무대를 만드는 미션으로 환상의 디너쇼 미션이 펼쳐집니다. 마지막까지 더 뜨겁고 치열한 무대로 살아남은 단한 팀은 누구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m b 엔 불타는 트롯맨 7회는 오는 31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됩니다. 불타는 트롯맨 준결승 장 사람은 누구까요?